나는 다른 곳은 봐줄만한데 이턱 쪽이 자꾸 이중턱이 돼서 고민이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 영상을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시니봄 t v 장혜영입니다 나는 다른 곳에는 살이 없는데 이상하게 턱 쪽은 살이 많이 붙는다 그래서 꼭 이중턱이 된다 그래서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또 저같이 50대 이상이 되면 턱 쪽이 자꾸 늘어져서 이중턱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집에서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이중턱 없애는 셀프 마사지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본인은 관리를 하는 거냐 마는 거냐 턱이 왜 그러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50대 에더 이상 늘어지지 않고 턱이 두개세 개가 되지 않게 관리를 꾸준히 할수 있는 마사지 방법이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관리해 줄 곳은요 여기 턱부터 시작해서 여기 목 그리고 턱관절 귀까지 여기가 림프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이쪽에 노폐물을 잘 배출을 해주면 노폐물이 쌓이지 않고 순환이 잘 돼서 두둑했던 살들이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관리해줄 혈점은 턱 밑에 염천혈과 이렇게 쇄골이 모이는 여기 중간에 있는 천돌혈을 자극을 해줄 거예요 지금부터 저를 한번 따라 해보세요 먼저 첫번째 동작입니다 머리에 힘을 빼고 고개를 뒤로 천천히 늘리면서 스트레칭을 하시는데요 5초간 유지를 하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턱 밑에 근육들이 뻐근하다는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두 번째 동작입니다 오른손 엄지를 구부려서 턱 밑에 염천혈에 대고 턱을 바깥쪽으로 힘있게 밀어줍니다 3회 반복해 주세요 하나. 둘셋세 번째 동작입니다.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 검지를 천돌 세골이 모이는 중앙에 놓고요. 그리고 왼손 엄지를 염천혈에 놓고 지그시 밀어줍니다. 3회 반복하세요. 하나 네번째 동작 오른손을 가볍게 말아 주시고요 엄지는 그대로 펴주세요 그리고 반대쪽 턱선 쪽에다가 갖다 대시고요 귀밑까지 쓸어 올려줍니다 3회 반복하시면 되세요 하나 둘셋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가볍게 말아주시고 엄지는 펴시고요. 반대쪽 턱선에서 귀 뒤쪽까지 밀어 올려줍니다. 3회 반복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두 손가락 엄지와 검지를 이렇게 턱 밑에 대시고요 꼬집듯이 이렇게 꼬집어서 위로 올라갑니다 귀 밑까지 올라가 주세요 3회 반복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 검지와 중지를 반대쪽 턱선 밑에 두고 귀 밑까지 쓸어올립니다. 3회 반복해주세요. 둘셋 반대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중턱 없애는 6가지 셀프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생활 속에서 꼭 활용해보세요. 40대, 50대, 6 0대에 뷰티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시니어봄TV를 구독 신청해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신청도 하셔서 새로운 영상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니어봄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